Yeah, lesson 7, Listening Part. 네, 첫 번째, 봅시다. 이번 과에서는 들어본 적 있니? 뭐, 아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네, 모르면, 몰랐을 때 궁금해하는 표현. 두 가지입니다. 네, did you hear about? 들어본 적, 들어봤니? 들었어?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뭐, 비슷하게, do you know도 돼요. 너 알아? 이거네 do you know about? 또는, have you heard about? 들어본 적 있어? 네다 가능해요. Did you hear about the first spaceship that went into space? 네, first spaceship. 이러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선인데 예죽격 관계대명사구요. 우주로 간 최초의 우주선에 대해 들어봤어? 못들어봤죠? 못들어봤어. No idea는 했으니까 did, did, 짝이지. 못들어봤으니까 curious. 모르겠어. 아, 궁금해.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it은 예 이거구요. 우주선. 어 이것은 this is posture of the spaceship 이게 그 우주선의 포스터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는 거지 이그 우주선을 딱 봤을 때 이게 최초의 그 우주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애죠 this is the posture of the spaceship 이게 그 우주선의 포스터인데 어 진짜 오 사고 싶다 뭐 프라모델 같은 걸 사고 싶다는 건지 하여튼 I wanna buy 사고 싶다 자 묻고 답하고 쫙 알아두고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예 여기는 이제 화재에 밖에는 화제만좀 볼게 The new book about Mars 예, 화성에 대한 책 들어봤어? 자못 들어봤죠? 못 들어본 애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I d e i r e a l m very curious about Mars Look, it's right here 자봐 여기 있어 자 알고 있는 애가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뭐뭐에 대한 거야 It's about Mars and it's moons 어, 그게 그 뭐에 대한 거니? 새 책인데 그 책이 화성과, 뭐, 그 주변의 달, 위성에 대한 거야. 여기서 it's는 Mars를 가리킨 거죠. Mars의 의. Great. I, I think I'll buy the book. 음, 사고 싶, 살것 같아. 사야겠다고 생각해. 말이죠. 예. Did you bought the space marathon? 우주 마라톤 들어본 적 있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설명하죠? 그것은. 뭐야? 예, 여기는, 여기 봐. 뭐, 이런 설명이 조금 말이 더 첨가된 거고, 어쨌든 설명 한번 해줘요, 아는 애가. It's a marathon on a space station. 우주정거장에서 하는 스테이, 마라톤이야. Look at this video. 이 비디오가 있어. 좀 봐봐. Okay, I'm really curious about it. 아직 안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궁금해. 막 이런 의미. 음, 우주정거장에, 우주에서 마라톤을. 자, this is about the new space f o o d 뭐에 대해서? 새 우주 식사 음식에 대해서 새로운 우주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어? 어, 얘는 들어봤어요 그러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얘가 설명해 It's a type of ice cream 아이스크림, 일종의 아이스크림이야 A type of 하면은 A kind of type of, 일종의 이런거죠 일종의 아이스크림이야 맞아, 얘도 아는거죠 Yes, and here it is 그리고 여기 있어 It looks good 어, 좋아보여 뭐 맛있어 보여. 뭐 이런 의미. I'm really curious about the taste. 서로 드러는 봤지만 뭐 먹어본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해요. 야 얘도 궁금해 할수 있고. 자 여기서 내용의 차이는 모르는 애가 궁금해 하잖아. 근데 지금은 서로 알지만 궁금해하는 상황이 경험을 못해 본 거니까. 어쨌든 설명은 누가 해요? 뭐 아는 애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는 다 몰랐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지 아는 애가 하는 거죠 여기서 거리다 아는 건데 네, 여기는 서로 다 알지만 궁금해하는 건둘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같은 거 물어볼 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그다음 Let's t e a r n choose 한번 더 볼게. Sabin, did you hear about the new movie Life on the Moon? 자, 새 영화 새로 나왔어 영화가요. 콤마 동격이고요. 달의 생명. 달에서 사는 뭐, 생명체들 생명체라는 Life a n Moon이라는 새 영화에 대해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No, i d 들은자 짝을 잘 보세요. 얘는 들어본 거야. I heard it's really good. 자 들어왔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지. I heard it's really good. 진짜 좋대, 진짜 좋다고 들었어. 재밌대, 이런 거죠. 그랬니 얘는 당연히 몰랐었던 애니까. I'm curious about the movie. 어 정말 궁금해. 어, what's it about 오, 뭐에 대한 거래? It's about, 설명해야죠. It's about a man, 어떤 남자인데 어떤 남자, 예, 이런 남자. He's trying to live on the moon. 달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남자. 에 대한 이야기야. That sounds interesting. 설명해줬으니, 뭐, 답답한 얘기 있어야죠. 답답터 That sounds interesting. 어, 어 재밌겠네. 자, 이제부터 별거 없어요. a b o u the movie is playing at the space theater here. 어, 어디에서, 여기, 스페이스테어에서, 음, 상영 중이야. 이제, 봐야죠? 상영하니까, girl과 boy가 약속 잡는 거야. What time is the movie? 언제지? It begins at 2.30. 2시 반. Let's see that lunch first. 자,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점심 먹고, 그리고 나서 영화 보자. 네 먹을 뭐 거다 먹고 볼거다케 게만 한금락도 쓰고 이 밑에는 사실 중요한 건별로 없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여기 자 여자 애 수빈이하고 대화 남자는 남 대화하는 남자에 서로 알고 모르는 여자애가 모르는 거야. 남자애가 막 꼬시는 거야 지금. 음 끝까지 갑시다. 자 이제는 뭐냐면 리어 비 v 쇼라는 어떤 이제 화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It's a show about r a g 요거 가지고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New smartphone이 있어. 들어봤어?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It takes good pictures. 이렇게. 어떤 사물, 사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대화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궁금, 뭐 들어봤냐 물어보는 거냐면, Look at this. This year b o u t the new musical. 예, yeah, 뮤지컬 공연을 하는 거예요. 새, 새 뮤지컬에 대해 들어봤어? Yes, I did. 들어봤네. I heard it has great songs. 들어본 애, 또는 알고 있는 애가 이렇게 정보를 주죠? 어, 그거는 되게 좋은 노래가 어, 많이 있다고 들었어. It has great songs. 그러니까 여기서 이으 뮤지컬이고요. 그 뮤지컬에는 새로운, 아니, 그 그러니까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 좋은 노래들이 많다고 들었어. I'm oh, really curious about it. 어, 정말 궁금해. 물어봤지만 얘도 뭐 같이 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이걸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황색 자리에다가 Look at this, it's Did you hear about your smartphone? 너 새로 나온 스마트폰 들어봤냐? 봤냐? 어, 봤는데 I heard it takes good pictures 사진 되게 잘 찍힌데 그거 사진 잘 찍는데 뭐 이런 의미지 It takes good pictures 아, 정말 궁금해 그 다음, 또뭐 들어봤어? 새로 나온 TV쇼 Did you hear about the new t v show? And, yes, I did I heard it's a show about training p e t s 뭐에 대한 그 쇼냐 하면 에, 애완동물을 훈련하는 것 여기 어버시 전치사니까 이게 동명사예요 훈련하는 것에 대한 쇼래 대입해서 할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었을 때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아깐 다 몰랐었던 거고 얘만 알고 있는 거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 Did you bought the new running s h o e l d speed? 요 콤마는 동격 새로 난 운동화 스피드라는 그 이름이 붙은, 너 세운 동안 야스피트 들어봤니? No, I didn't. Know what about them? 어떻해? 이런 얘기죠. them은 복수라서 them을 쓴 거예요. 네, 설명해 줘야죠. They are comfortable and not expensive. comfortable. 되게 편안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 이때 대신요? 그렇게라는 부사예요. 아주라는 소리지. not that expensive. 그렇게 음, 비싸진 않대. I'm curious about them. 네 여기는 복수니까 됨을 썼어요. 아 궁금해 사고싶어 리얘기죠네그다음 리뷰어는 다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있는건데 어쨌든 스크립트니까 한번 봅시다. Tony did you hear about the movie My Hero? 자 the movie 영화 나의 히, 영웅이라는 영화 있었죠? My Hero라는 영화 들어봤니? 못들어봤네 No I didn't. Well I heard it's really good.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I'm really curious about the movie. 궁금해 해야죠? 모르니까 What's it about? 뭐에 대한 건데? It's about a father who s a v e s h i s son. 아들을 구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대화의 순서 나오겠죠? 네, 순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표현 이상한 거 없나? 알아두고요. Did you b o u g t h e new book? 새로운 책이네. Living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살아보기. 라는 새로운 책이인에 들어, 들어봤어? 아이들은 no, 아니. Look! 여기 봐, it's right here 바로 여기인데 it's about living in New York. 예, 뉴욕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Great 야 yeah. 멋있다. I'm really curious about this book. 이 책에 대해 정말 궁금해. Me too. 예, 서로다 읽어본 건 아니네. 네, 예, 여기까지 대화 정리 순서, 뭐 어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표현. 음, 쭉쭉쭉 그냥 너무 쉬워요 여기는. 예, 다잘 정리해 두고요